우리 도깅 생각보다 아프지? 이게 바로 방울핵입니다 이 자식아 어? 우리 도깅 거기지? <웃음> <웃음> 자! 이번에 해볼 포켓몬은 마인맨 이 마인맨, 이 포켓몬 마인맨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일단 기본 대기 상태 포즈부터 짜증나는 그런 포켓몬이죠? 자, 이번에 이 포켓몬으로 염동력 그리고 베리어를 찍을 겁니다. 자, 염동력은 전방을 향해서 장풍을 쏘게 됩니다. 적을 밀쳐내고 부딪히게 된다면 기절을 하게 됩니다. 베리어 같은 경우는 벽을 만들어내는 스킬이에요. 자, 그러면... 이 염동력과 배리어를 이용해서 벽궁을 할수 있겠죠? 자 그럼 이 마인맨과 또 어떤 빌드를 할 것이냐? 극딜, 벽궁, 마인맨 정말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 마인맨으로 조개껍질방울, 박치안경 기압의 머리띠 이세 가지로 가서 상대방을 아주 화가 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뭐이두 가지 아이템은 공격력 때문에 그리고 쿨타임 때문에 가는 거 아실 거고요. 이거는 왜 갔냐? 자 기압의 머리띠는 체력이 줄어들면 매초마다 회복을 하죠. 그리고 방어 아이템이기 때문에 잘 죽지 않아요. 그런 목적을 위해 숨겨갑니다자 이번 급딜 마인맨 정말 기대가 되는데 한번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. 자 좋습니다 누구랑 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마인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밑에 가는 거구나 좋아 어 위로가? 위로, 위로 가? 뭐야 뭐야 나나 정글라야? 아 뭐야 어, 누구랑 가는 거야 도대체 아, 토끼가 정글러지 그렇지 그게 그게 맞는 거지 그치 그치 나 아, 정글인 줄 알았네 아 진짜 먹어 줍니다 좋습니다 이 뿅! 나 있어 너 죽었다 <웃음> 죽었다 <웃음> 진짜 쎄 우와 뭐야 나에게 반할 것 같냐? 마임 아야 야, 나한테 줘야지 그만 먹어 돼지야 아니 야내 거야 이제 너 지나 했잖아 이제 나줘 그만 먹어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아 어, 이게 뭐야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를 노렸어 이때를 노렸어 나나나 어, 나, 나 죽는데요? 나 죽는데요? 뭐야 어? 어? 이거 어디가? 하나, 둘, 어? 어디가? 셋! <웃음> <웃음> 어디가? 빠가야돼 <웃음> <막아야> <웃음> 안되지! 이 고양이 자식가 <웃음> 이겼다! 이겼다! 이겼다! <웃음> 이거 어떻게 이겼냐? 아, 0점은 너무하잖아! 아니, 내가 키를 많이 먹었네! 먹기 키를 많이 먹었네! 아, 약한 게 아니네! 약한 건 아닌데! 아, 다시 한번 해볼게요! 뭔가... 아래로 갈게요, 아래로! 루카리오랑 아래 가겠습니다! 아니 뭐야? 아니 그걸 네가 왜 먹어? 아 뭐야? 이거 이거 지거든요? 빠질게요. 이거 절대 못 이겨요. 나인테일 이길 수가 없어요. 심지어 우리 심지어 우리 <웃음> 라이토스야. <웃음> 아니야 못 이겨. 나인테일을 못 이겨 보고 봐. 벌써 나인테일 됐잖아. 못 이긴다고. <웃음> 야 이거 봐. 이거 이거 맞고 벽궁. 아니 아니 싸울 거면 싸우고. 야 싸울 거면 싸워. 아 이거 말고 와 진짜 자 그럼 저거 위로 가줄게요 지금 우리 비둘기가 위험하거든요? 가주긴 해야되거든요? 뭐야 밑에들 여기 있잖아 안 도와줘도 되나? 파이디 잡나? 파이디 잡나? 잡았어 요렇게 요렇게 아, 아 못했다 일단 빠지고 한 템포 주고 한 템포 주고 벽꽁 벽꽁 나이스 하나 둘 빠지고 후, 후, 후. 자 좋습니다 어머 뭐, 이게 좋지 욕뚱 <웃음> 좋아요 오면 벽궁! 나이스! 빠지겠습니다! 좋아요! 하나, 둘, 셋! 응, 어, 오늘 로로갈것 같거든? 그리고 벽 쳐주고? 못 가죠? 어? 궁 빠져! 아, 플래시 빠졌어요! 나여거 있는데? <웃음> 어이니! 베리어가 생겼잖아! 어니! 너 이렇게 되면 폭막! 이게 바로 <웃음> 벽궁 마인맨이다, 이 자식아! 아 좋아요! 좌우로! 돌아가면서! 여기서 벽궁! 벽을 하나 쳐주고요! 여기서 벽 하나 쳐주고? 벽궁! 아, 근데 좀 아프다! 야. 아니 아니 아, 아 그걸 또 뺏겼어! 이거 리자먹자고 까불, 까불거든요? 오른쪽에 어 자꾸 까불거든요? 나이스! 좋아 어딜 까불어 자꾸! 영땅! 어때 기절을 하니까 내가 잘생겨보이지? 아니 뭐야 너네 그걸 부쉈어 그러면 대가는 너네 먹습니다! 가라 비기음 개구리 죽어! 아이고, 궁극기 썼네. 그러면 나도 궁극기 써서 죽여줄게. <웃음> 자, 너네. 에어리어도 내가 부숴버릴 거야. <웃음> 아이고, 좋아요. 좋아, 이겼어. 이긴 것 같아. 이게 바로 이 자식들아. 벽풍 마인맨의파워다 생각보다 세지? 극딜 마인맨이야, 이게. 오, 어이구 그쪽으로 가서 막게 우리 터키 자식아 일로와 아이고 터키 고기가 되버렸네 생각보다 세 생각보다 세 너무 세 어? 아 끌려 안되는데? 아 제발 저거 때, 저거 죽여야 돼 저거 죽여야 돼아 진짜 아 이거 너무 배려 너무 짜했다 이쪽으로 가서 저거 좀 막아주도록 할게요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약해 우리 친구들 너무 약해 이겨보자 깨지진 않았어 아까 저희가 밑에 정말 제일 막았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. 와우. 아픈데? 아프지? 생각보다 아프지? 어, 왜 아플까? 내며 분명히 시민인데 왜 아플까? 왜긴 왜야? 이게 바로 방울의입니다이 자식아. 어, 우리 토끼 거기지? <웃음> <웃음> 어, 이상하다. 못 빠질 것 같은데. 아, 어떻게 알았을까? 잠깐만, 뭔가, 뭔가, 뭔가, 일로 와 있어. <웃음> 오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아이고 위험해요. 오지마. 오지마. 오지마. 오지마. 제발. 제발. 제발. 제발. 잠깐만요. 이거 천천히 하면 할수 있다. 합니다. 자, 갈가보기날라갔어요 천천히 하자. 천천히 우리. 어, 여더런 들어왔다. 벽 쳐서 밀치고. 아, 뭐야? 나이드 일한테 벽 치고? 천천히. 뭐야? 쿵쿵쿵쿵. 너 있지. 천천히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어. 런더는 런더는 아, 궁을 썼으니거 이거 뜨는 게 나왔을까? 궁을 쓰는 게 나왔을까? 아니야. 궁은 아껴야 돼요. 지금 썬더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궁은 아껴 는게 맞는 것 같았어요. 아, 좋아. 아, 아니 루카리오야 너 뭐해. 나. 나 둘. 일로 와. 일로 와이 자식아.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이거 먹자. 얘들아 이거 먹으면 돼. 먹으면 돼. 이거 이쪽 가서 뼈 쳐. 응 뭐당. <웃음> 어, 응 어디가. 아이고 못 가. 진짜 네, 식어! 그냥 넣 이거 그냥 넣어요 넣어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세죠? 어? 어 뭐다? 어? 뭐까? 뼈꿈! 어? 먹까아 너무 웃기다 진짜 어? 못 나와? 딜이 엄청 세! 아 이게, 이게 생각보다 세 3분의 1이 사라져 궁극기 쓰고 약간 휘저는 이거봐 아예 세다니까요 진짜 이게 딜로 가는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